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파워포인트로 함께 만들어 볼 디자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위치를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약도입니다 약도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 친척 동생이 약도 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줄수 있어? 혹시?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약도 만드는 강의를 예전에 블로그 할때 한번 올린 적이 있었었는데 아 갑자기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가지 약도의 형태가 있다는 것부터 파악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거의 다 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작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표현을 해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로까지 하나하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길을 찾기는 좀더 쉬울 것 같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히 일직선으로 돼서 좀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약간 3D 느낌의 입체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볼 형태는 일직선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평면의 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약도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실습 파일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 이 실습 파일 안에 있는 효과들을 활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웹사이트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도를 만들고 싶은 그 지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을 해볼 거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영역을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캡처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캡처를 하게 되냐면 약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정부청사, 광화문역, 경복궁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다 보이게끔 이 부분들 위주로 캡처를해줄 겁니다 캡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론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스크린샷 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메뉴 상단 삽입을 가시면 여기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화면 캡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면 캡처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열었었던 인터넷 화면을 바로 캡처를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 부분만 캡처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약도를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 모든 도로들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도로부터 모양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도형들 중여기 있는 자유형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볼게요 자유형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도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쭉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포인트마다 콕 찔러서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이게 가장 큰 도로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가장 큰 도로를 선만으로 만들어 본 건데 이 부분을 여기는 이 로드 원이라고 하는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둔이 부분을 서식 복사해서 여기를 붙여 넣기 하시면 되는데 서식 복사는 Ctrl Shift C 이고요 그리고 여긴 이 도형을 선택해서 Ctrl Shift V를 누르면 이렇게 큰 도로가 나오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엄청 쉽죠? 이후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작은 도로들을 표현해 볼 건데요 이것 또한 도형,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도형, 자유형 도형 또 하나 위에서 아래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또 하나 약간 기울여진 형태로도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도형, 자유형 도형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총 다섯 개의 자유형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도형들에게는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서식을 복사를 해볼 거예요 서식 복사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하나 선택해서 서식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면 작은 길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 여기 있는 너무 작은 정말 표현해주고 싶은 이 작은 길들을 하나하나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작은 길세 개를 표현했고요. 제일 얇은 이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서식 복사한 뒤에 하나하나 하나 서식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작은 도로까지 완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도 완성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것을 지우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여기 안쪽에 하나하나 랜드마크를 넣어 줄 건데요 이쪽에다가 제가 지하철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따로 도형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면 광화문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글씨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편하게 삽입 텍스트 탕자 콕 찔러서 광화문 따로 입력해 주시고 글꼴을 바꾸셔서 넣어 주시면 훨씬 더 눈에 띄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원안에 삽입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렇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궁도 똑같이 그대로 복사를 할 거고요 경복궁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색상을 서식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할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도형 이 색상이 지금 이게 3호선이잖아요 3호선 색깔 말고 나는 뭐 1호선 색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포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스포이드 기능이 어디 있냐면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 색상 있죠? 이 색상 아래쪽에 스포이트라고 하는 것을 찾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지도에 캡처되어 있는 이 호선의 색상을 콕 찔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을 콕 찔러 볼게요 그러면 이런 색상의 호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훨씬 쉽죠? 이런 방식으로도 색상을 추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랜드마크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랜드마크 부분은 글만 써줘도 괜찮습니다 표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 그 장소만 확실하게 튀면 되기 때문에 도형 원 도형을 조그맣게 하나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다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회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신 뒤에 정부 서울 청사 글씨는 좀더 작은 좀더잘안 보이는 색상으로 그리고 글꼴 크기도 좀더 작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도형과 텍스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두 가지는 세트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룹화 시켜줄게요 요거를 각자 놓고 싶은 곳에다 이제 복사를 해줄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자, 이런 방식으로 총 7개를 복사를 해봤고요 이렇게 7개를 복사했을 때여기 위치를 하나하나 또 마음대로 바꿔주시는 거죠 텍스트의 위치 지금 정부 서울청사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하나하나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 지방, 경찰, 청 글씨 크기 좀더 작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줬고요 자 이거 뒤에 있는 이미지를 또 삭제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감이 슬슬 오죠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시 거의 끝이 난 거고요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를 하나 표시를 해볼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아이콘들은 플랫 아이콘 사이트 또는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아이콘 기능을 활용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편하게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넣기 전에 여기 아래쪽에 살짝 그림자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원 도형을 살짝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줄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약간 회색 맨 앞으로 보내기까지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과 아이콘을 그룹화 시켜 주겠습니다. Ctrl-G 그룹화 시킨 뒤에 여기로 c t r l 키 누른 채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확실하게 눈에 띄죠.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랜드마크를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설명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볼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미리 색상을 만들어 뒀는데 원하시는 것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저는 빨간색으로 해 볼게요 서식 복사 또다시 Ctrl Shift C Ctrl Shift V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여기 안쪽에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나는 어딘가 이동하는 동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동선을 또다시 자유형 도형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서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동선을 하나 만들었죠 이 동선을 여기 있는 로드4와 로드5를 서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캡처 이미지를 삭제만 해주셔도 짜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약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약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시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6대 9 비율의 슬라이드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인쇄를 해서 어딘가에 붙여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해주신 뒤에 상단에 디자인 가시면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은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들어가서 A4 용지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최대한 해주신 뒤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 2010 버전 이하이신 분은 상단에 디자인 왼쪽에 가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뒤에 여기에 만들어진 이 약도를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십니다 Ctrl C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그냥 붙여넣기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다고 라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것의 크기를 줄여도 글씨 크기도 같이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집하시기가 용이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땡땡땡 약도 이렇게 만들었고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A4 용지에 이렇게 똑같이 인쇄를 할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약 또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인쇄용으로 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이런 방식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궁금하다고 라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